예, 오늘 이제 삼문하고 오문을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삼문을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죠.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삼문 읽고 같이 답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냥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있지 않겠어요 어, 당신은 에, 당신의 죄를 어디에서 알수 있을까요 알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꼭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넣었죠 왜 추가했을까요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여기다가 넣었을까 우리 할델베르 그 1문 일문, 1문은 꼭 암송합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똑같아요 답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은석 집사님은 그냥 입만빵구빵긋빵긋해서 제대로 못방우는데자구 우세요? 구 방구 방제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방구 위로 방구 어, 방구 울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선희자매님 누구 것이라고? 정윤구 형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내딸내 내 아들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에, 위로의 크기가요 사실은 비참함의 크기를 아는 만큼이에요. 그럼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이 왜 이게 위로인가? 여러분 잘안 잡히죠? 안 잡힐 거예요. 왜?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니까. 나의 비참함을 여러분이 실존으로 만났으면, 만나게 되면 그 다음 달려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자구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10편 84편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10편 84편 자,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84편 9절과 10절 함께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주의 얼굴을 그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어, 예. 지금 뭐, 이 소리가 뭐, 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으신이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저는요 이, 이그 악인의 장막에서 그 좋고 화려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에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주의 성소에서 문지기로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이 말이 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을 깨닫지 않으면요 아, 이 풍진 세상, 아,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힘드는 거 아,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얘기로밖에안 들려요 어? 지금 이 말은 아 그냥 이 세상은 너무나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 그냥 이렇게 살지만 천국 가면 우리가 맨손으로 가지만 맨션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보세요 아, 우리 3절 봅시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볼까요? 시편 84편. 에, 함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재단이라는 것은 번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죠 온갖 소와 염소와 양과 온갖 그 짐승들의 각을 떠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지는 곳에다가 그곳에 올려서 불살라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뜨거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장소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워지는 피비린내는 그곳에 주의 재단에 참새가 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단 말입니다 주의 번재단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피흘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주의 집 성소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발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나 자신의 죄사함의 은총을 만나고 그 안에 푹 잠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궁전에서 그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어? 환경과 상황이 아이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그런데 빨리 가자 저 천국이야 이려 쩌쩌가 아니라 이 비참함은 바로 죄로 인한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깊이 인식한 데서 오는 비참함에 상황과 환경이 나는 왜저 사람보다도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는 지금 못 누리고 있을까 거기에서 오는 상황적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그게 죄인식이에요 나는 왜 성전 문지기로 주님의 임재 안에 그 곁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즐겁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행복하고 만족한 것을 비로소 죄로 깨달은 자의 심령 그게 비참함이라고요 그게 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만났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했다? 그 말이 갖는 의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자신의 굶주림의 상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경험되지 않는 그 갈급함, 그 갈망 그게 비참함으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비참함의 크기와 깊이가 더해갈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큰 거예요? 뭐가 큰 거예요? 위로가 큰 거예요 위로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소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위로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제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 충분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속 썩이는데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위로받고 있으니까 저는 충분합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재단 안에서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틀고 있는 그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 보면 거듭나지 않은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니 기쁘게 할 수도 없는 이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생각은 늘내 기쁨입니다 하나님 기쁨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위로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나를 만족해 주고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녹화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세상이 나를 만져주고 세상이 나를 복두둬주고 세상이 나를 등두려주며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에서 기쁨과 안정과 위로를 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관계가 평안을 찾아주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서 나는 이 위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영의 생각은 영이라는 게 거듭난 자의 생각이죠 그렇죠? 거듭나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생명과 평안 지금 맛보는 이것은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궁색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이 지금 생기는 위로받고 있나요 그것으로 위로 삼고 있나요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세상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삼고 있지? 내가 하나님과 이 교통하고 있지 못하는 이 교통의 부재를 느끼는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처절한 상태, 이 비참함 그것을 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죄와 비참함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안다고요? 양심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어 이런 아 그것은 잘못된 거야. 도덕적으로 그것은 나쁜 것이야라고 하면서 세상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에 대한 죄를 가르쳐 줘요. 그러나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부재된 관계가 떠난 이 임재의 부재를 양심은 못 비춰 줘요. 뭔만이 비춰 주죠? 율법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 앞에 설 때만이 비로소 내가 아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어 있구나 어디서 알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볼때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돼요 그 우리 그 미녀와 야수 거기에서도 보면 야수가 거울 보기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못생겨서? 그게 아니라 지금 비춰지는 이 괴물 딱지 같은 자신의 이 모습이 자기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자였으니까 이 야수에 비춰지는 그 거울에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비참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중생한 새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보여진다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 내가 이게, 이, 이 세상께 이게 뭔데? 내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원수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나의 지금의 이, 이거, 이게 난데. 왜, 내, 내가, 내가 왜,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게 뭐, 이거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죄인식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봐도, 뭐 아무런 느낌 이어요 본래가 거지였고 본래가 괴물이었으니까 봐도, 오 어, 이게 내구나. 그리고 보면서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거죠. 오 어, 잘생겨서 괴물치고는 잘났네. 거기서 깨 카타르시스만 느끼지, 나르시즘만 느끼지, 본래 자신의 잃어버린 자신의 얼굴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 속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참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의 참모습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대기지만그 말씀 앞에 자꾸 우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 천국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빨리 죽어서 그냥 예수 영접하고 바로 천국으로 그냥 가기를 원하, 원하죠. 예.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우리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 비참함을 절망하고 경험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황공주요 황태자로 빚어가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닮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그 영광을 회복해가도록 가장 큰 하늘에 신령한 복이죠 가장 복된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몰되어지고 그 속상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꼬꾸라져서 쇼파 밑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소원을 두고 매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래서는 되지 않겠잖아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쳤어요 이제는 이러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 자기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을 비로소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사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문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해 볼까요? 함께 읽어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함께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요약이라는 말이에요.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산문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주셨죠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주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우라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로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가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연결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이델베르크가 지금 어떤 것을 포인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 지금 율법이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 요약 된 개명이죠? 세이 개명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개명이 우리 자신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개명의 요구를 우리 자신이 받으면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말씀은 이렇게만 밀어붙이는 것으로가 이 말씀이 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산문과 연결해서 이 사문이 우리한테 묻는 질문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이루집산잘알겠네 이번에 올인 했어요 안 했어요? 올인이 또 뭐냐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그그그 그, 그, 그 노름판 같은데 보면 자기 가진 거다 집어넣죠. 올인 있는 것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기에요. 올인 할 것도 없으니까 야 올인을 하라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인을 하고자 할때 대부분 그 올인에 대한 개념이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 정말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올일을 하려고 합니다 올인을 했습니다 그때 발견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아 율법의 내용이 나와 사뭇 다르구나 내가 이 율법대로 내가 해보려고 올인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잡으면 잡을수록 파랑새와 같구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내 자신이 전혀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다라는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 죄만 발각이 되죠 자기 죄만 자꾸만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없음의 극치예요 뭐가? 마태복음 22장 이 사, 37절로 40절 대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것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조항을 61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만들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대강령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루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의 처음 요구가 뭐죠? 이것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율법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썩었고 무능하고 타락하고 할수 없는 그리고 올인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할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절감하고 깨닫도록 하신 게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할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게 은혜구나 라는 자리로 못 가죠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은혜 왜왜 왜 이게 은혜일까요 로마서 3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왜 이게 은혜가 되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신약 242페이지 함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우리 안에 마태복음 22장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의 요체요 요약이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못밖에 우리가 모른다?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발각되고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애시당초부터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그 말씀을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게이 말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은혜냐 2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죠. 굉장히 그 중요한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율법의 절망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의 죄를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왜? 율법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과 방식이 시작되고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게 복음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인격적인 것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반대되는 율법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으로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외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 이것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해결하는 그 문제의 선상에서 계시고 그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라 그러죠.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했던 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어놓은 게 저와 여러분이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 외 받게 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유일하신 사람으로서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말씀처럼 자신처럼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나는 마태봉 5장 17절 우리 배웠죠? 나는 율법을 선지자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했죠? 예 바로 이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는 우리 것으로 삼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의가 되니까 그 우리 것으로 삼게 되고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일에 뭐가 동원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공평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구원을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내가 비참한 자구나라는 그 깨우침을 사실은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깨우침을 우리 안에서 일구어 내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시는 거죠 내 비참함을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상태를 성령께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를 이 풀뿌리 하나라도 붙잡고 있는 나를 놓을, 놓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절망, 자기 포기라는 그 비참함의 순간 속에서 아, 예수님 만이어야 하는구나.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자리로 우리가 반응케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 좋아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야죠 양심으로만 살면, 무슨 말이죠? 양심으로만 살면 자기 하나님과 떠난 비참함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섰을 때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예. 하나님 없는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도록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로 행위를 구원을 행위구원을 행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어? 이거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은 안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니까 행위언약이거든요 그 행위언약 붙잡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었다면 여기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허락한 믿음이 일고 나오지 않으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 구원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내 안에서 자기 죄에 대한 피참함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온전히 전탁 의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온전한 신실함을 갖는 것으로써 구원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을 살피고 또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 너무나 많이 속는 거예요 아,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무슨 그 10원만 도 못한 이런 부족한 구원처럼 여기고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풍주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비춰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자, 우리 1절과 2절,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가의 명령을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행위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게 행위언약입니다 이 행위언약의 에, 표현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언약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에, 그 죄됨을 가지고서 심판을 했잖아요 죄책을 우리에게 심어줬고 죄책감에 에, 우리를 갖다 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은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충족시키시고 그가 원인이 되시고 그 결과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 앞에 섰을 때 자기 절망을 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교회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어떤 거예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정죄와 심판을 받는 그곳에서. 왜요? 이것도 법이니까 그법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절망이 늘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정죄받는지 않고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도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이제 그 말씀 앞에 어못 지킴으로 인하여서 심판과 정죄와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못 지킴을 통해서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기쁨의 부여함을 맛보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는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죄된 생각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연합된 자는 죄책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래?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아,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워서. 빛을 바라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각성이 일어난다고요. 각성이. 아, 이건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지. 이건 믿는 게 아니지. 이걸 믿는다고 할수 없지라는 각성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라고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신이 읽고 싶고 아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어떻게 교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종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안에 죄를 볼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자기 절망과 자기 무능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각성받는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저를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더 은혜에 호소한다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문, 오문 한번 봅시다 우리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문이 하는 질문이 이거죠 아니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각성받고 그러면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봉 위시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할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 뭐예요? 못한다예요. 못한다, 못한다! 할수 없다 못한다. 아니, 그럼 이제까지, 이 뭐, 뭔 얘기 한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본성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다면 못하는데, 뭐,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뭐, 뭔 거예요? 어? 못하는데. 네? 능력도 없는데, 못한다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럼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그것도 여기 보니까 온전히 라고 되어 있죠 온전히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로서는 안 된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보라 흰내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피조물이라는 것, 크레이처. 이 크레이처만이 아니라 크레이션. 우리 안에 있는 인격과 본성과 성향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이것이 본성이 새로워진대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안에서 어떤 내 안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이 강래성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이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그런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신비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 안에 보여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이 그 성향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게 위로죠 나의 몸도 영혼도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 연합된 자로서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겨이 지켜내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기 변화를 추구해요 자기 완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세상 교육학 저도 교육학을 했지만 세상 교육학, 심리학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죠 자 자아 존중이죠 자아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 그 뭐, 그,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라든지 그,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밑바탕 속에는 우리 자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를 아 자꾸만 인크리지 해주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요즘 세상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모든 것 자긍심을 심어주고, 할수 있다. You can do it. 할수 있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세상 교육 방식이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가 바뀌고 내가 완성되고 내가 성찰돼서 내가 그 일을 율법의 요구를 내가 지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생활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먹느냐 안 먹느냐 지금 우상의 재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그게 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의도는 뭐예요?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성경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우리 안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수 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만났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와 사망권세를 파한 그십 자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이 그걸 통하여서 이루어 내신 그 실질, 실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실제를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파워가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해요. 떠나게 한다는 믿음이 뭐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 예수님이 이겨내신 영광, 예수님이 끝장낸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을 연합시키고 그것이 내 것으로 되게 하는 게 믿음인데 죄는 뭐예요? 그것과 상관 없도록 네가 하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그자기가해서 뭔가 좀 되면 우쭐해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기신 그 이기심을 신그이기 내가 정말로 나의 것으로 가졌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봉 2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뭘 어쩌자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상이 있어요. 이미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 임장로님께서 주일날 공기도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에덴 교회가 하늘에 이미 있는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그 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에덴 교회의 그 영광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승리 이미 끝내버린 영광 이미 완성된 하나님께 드려올려진 그 영광을 그것을 믿는 것만큼 믿음을 갖는 것만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아, 이거 해서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이 심령을 가졌고 이 배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함을 입었다. 이 믿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믿음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게 죄다 말이에요. 어? 그래서 떠나서 뭐 자기가 뭘좀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 우쭐대다가 좀 거, 건방 떨고 교만하, 그것, 어? 자기 실력으로 뭐 십일조하고 자기 실력으로 뭐 기도 생활 좀 하고 말씀 좀 보고 그것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김 속에 들어간 그 믿음에 붙어 있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라고요 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하루 3 시간 4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뭐 엎드려서 무얼 하든 간에 하고 나면 뭔가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뭘 하고 나면 그래 좀 했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영광에 대한 참여 때문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부터 우리가 억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영광을 보면서 은혜의 반응으로 감사의 반응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한테 붙어있는 사람들한테 로마서 13장 보세요.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 함께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8절부터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지지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저와 여러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누가 이루었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이 예수님의 이루신 다 이루심 속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는 이것을 다 이룬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 아저 지금 도둑질 하는데요 말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믿는 자는 이 율법을 이룬 거라고요 내가 지금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다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래요 그 의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지켰다 안 지켰다 아니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비밀을 더 만나 가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고통거리로 근심거리로 있어도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생사간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왜 이게 위로인지 왜 이것이 진정한 위안이 되는지를 만나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